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러브레터를 시작합니다. 어,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예, 막, 제목이 조금씩 바뀌는 것 눈치채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 이해해 주시고요. 예, 몇 번째 러브레터, 요렇게 한번 또 당분간 가보려고 해요 괜찮으면 계속 그렇게 가고요뭐그 이유는 아 사실 키워드로 노출을 조금 더 노린다면 어 저도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사람들이 뭐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앞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은 적은 분들이 구독하시더라도 좀꼭 필요한 분이 들으시는 것이 이 초심에 맞다 이런 결정에서 조금 더 어떤 신의 사랑 그리고 뭐 신의 사랑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간들 사이 특히 이성간 사이에서 러브레터가 주는 어떤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째 러브레터 이렇게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밖에 창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오고 있어요. 봄비죠. 예. 봄고은좀 음, 추운 것 같은데, 어쨌든, 여섯 번째 러브레터를 시작합니다. 오늘 러브레터의 뭐, 한글 제목은 제가 잃어버린 사랑 찾기. 뭐, 이렇게 잡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그, 주인공인 문장, 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dy f i 여자 목소리로 먼저 세 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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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came to look for and to save people who are lost. 잘 들으셨나요 어 아주 길진 않죠 어 일단 잠깐 설명드리면 뭐 he came 예 원래는 그 이제 이게 누가 보금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뭐 영어로 하면 Luke 1910 인데 어 거기는 주어가 he가 아니고 the son of man, the son of man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에는 뭐, 인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는 조금 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좀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어려운 주어보다는 그냥 어떤, 뭐, 여기서 인자가 예수님인 거는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he, 예, he로 그냥 바꿔서 우리가 일단 외우겠습니다. 예, he came, 그분이 오셨다. 예. To look for 잠깐 문장 설명 드립니다. 이렇게 look 같이 동사 앞에 to가 오는 경우는 정말 90% 한 90% 정도가 미래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look for는 여러분이 좀 암기하셔야 되는 표현이죠. 예. For가 어떻게 뭔가를 지향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look for가 찾는다는 표현이죠. 어. 제가, 뭐, 중학생들까지, 뭐, 요거를 소개하라고, 막, 이제, 어, 교회, 교회, 제가 지도하는 그 친구들한테도 초대를 했었는데, 혹시 듣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l o 요 정도는 외워야 된다, 이들아 <웃음> 예. 무엇을 지향하면서 본다. 이게 이제 찾는다는 뜻이죠. 예. 아, 그까 그러니까 외국에 쇼핑 가면은, 뭐, 제 가게 들어가서 두리번거리면,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뭐 이렇게 물어 보는 경우 있잖아요. 뭐 찾는 거 있어요?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예, 그럼 뭐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 just looking around. 예, just looking. I'm just looking around. 예, looking around. 가어 여기 저기 이런 뜻이죠. 그냥 여기 저기 둘러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죠. Just looking around. 뭐 아니면 뭐 찾고 있으면 I'm looking for 뭐 Nike shoes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갑자기 생활회화로 넘어갔네요. 예.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 좋겠고요 또 우리 초급분들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보다 예. 아, 잘하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이 귀엽게 봐주시고요 <웃음> 애쓴다 이렇게 귀엽게 봐주시고 예. and to save people who are lost 예, 찾기 위해서 그리고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to save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People who are lost. Lost가 여러분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들. 예, 그렇게 한글 선역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 Lost라는 미드 제목도 있었냐? 있었죠. 김윤준씨가 나왔던. 예. 어, 그리고 일상적인 회화에서 I'm lost. 이러면 약간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 외국에서 I think I'm lost. 길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은 예. I'm lost. 예, 헤매고 있다. 그럼 are you lost? 예, 길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예. people who are lost를 그냥 the lost, the plus 형, 형용사가 그 형용사를 의미하는 people. 뭐,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 so 그냥 어떤 그구어체영어성경 the message라는 번역본에는 people who are lost가 the lost 이렇게 나옵니다. 예, so people who are lost가 너무 긴, 긴 분은 우리가 이따가는 길게 연습하지만 save the lost, yeah. he came to look for and to save the lost 이렇게 외우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 좀 길치예요. 좀 창피한 얘긴데 약간 예. 솔직히 제 IQ가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완전히 뭐 수제 이 정도는 아닌데 어 좋은 편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IQ 검사할 때도 그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게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좀 길치입니다. 영어로 하면 terrible sense of directions. 아, 좀 terrible sense of directions. 예, d i r e c 가 어떤 길안대란 뜻도 있고 예, 방향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길이잖아요. 길 예, 그런 거에 센스가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서울라이트인데 서울라이트가 서울시민이죠. 예, 어, 서울에서도 이 강남에서도 이런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가면요. 예, 뭐 큰길은 어떻게 많이 다녀왔으니까 길을 잃지는 않는데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가면 엄청 헤맵니다. 예, 운전을 하건 걸어다니건 걸어, 걸어 다니건 간에 뭐 강북을 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국에 나가면 또 장렬이에요. 좀 창피하네요. 예, 대신에 이제 열심히 물어봐요. 그거는 다인 것 같아요. 예, 예, 신이 입을 주셔서 열심히 물어보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남 쪽에서 길을 잃어보이는 외국인들한테 길을 참 많이 안내해 줬어요. 저는 상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어, 굉장히 고마워 합니다. 길을 안내해주면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왜냐면 강남에 또 관광객들이 특히 요즘에, 요즘이 아니고 한참 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후에 요즘도 있나? 강남역에 그 싸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대 만들어 놓고 막 외국인들 꼭 사진 찍더라고요.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던. 어쨌든 길을 안내해주면 굉장히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강남에 오면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강남이 어떤 food traffic, 예, 유동인구 food traffic 제일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예, 우리가 뉴욕 간 거하고 똑같죠. 예, 어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서 어떤 분은 막 음료수 사주거나 심지어 데리고 가서 밥을 사줬던 분도 있어요. 좀 오래전 일인데 되게 고마웠던 거죠. 아니면 그분이 되게 심심했던지. 예, 딱히 한국에 서울에 왔는데 강남에 왔는데 할게 없어 보였던지. 어. 어 굉장히 어떤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내용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낯선 곳에서 또는 익숙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힘든데 뭔가 인생이라는 어떤 인생이 뭐 journey? journey? 뭐 life is journey journey 라고 많이 하잖아요. 긴 여행 예. 인생이라는 journey에서 여행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예, 방향을 잃은 것 같을 때 되게 히, 더 힘들겠죠. 뭐 그런 때가 다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고, 예. 음, 그럴 때 정말 그것을 너무나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내서 나에게 길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러블레터는 성경을 신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로 푸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신이 정말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인데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예, 저는 정말 가장 고급 정보라고 믿습니다.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 인생에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투자했었고 지금 이 시간도 저는 투자하고 생각해요. 예, <웃음> 예. 투자를 잘해야죠, 그렇죠. 예, 저는 뭐 영원한 투자를 한다고 나름대로 믿고 있습니다. 예, 어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뭐제 정신이 또라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 네. Love is a choice. 계속 얘기되네요. 예, 사랑이나 모든 게다 선택 아닌가요? 예, 선택의 책임, 책임은 스스로 져야겠고요. 예. 오늘 이 누가복음 루크 19 누가복음 1 9장에이 어떤 신의 아들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 말씀은 어, 어린 시절에 만약에 현재 교회 안 다니셔도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 다니셨다면 뭐 삭개오 세리장인 사개오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음, 그 이야기의 뒷 부분에 사케오와 만남 이후에, 어, 사케오가 굉장히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사케오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정말 one of my favorite Bible stories 인데요. 예. 아,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떤 by accident, 우연이 아니고,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어, 여, 여리고라는, 예, 여리고라는 지역의 거리에 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찾아가서, 어, 거기서 이제 이 오늘 주인공, 사께오를 만나죠. 예, 사께오를 딱 찍어가지고, 예, 예, 곤란해가지고, 픽해가지고는, 예, 오늘, 어, 당신 집에서 내가 있고 싶다. 당신 집에 가서 좀, 그러니까 사케오 그러니까 현대오라면요. 예, 사케오 씨, 내가 오늘 예수님은 당시에 굉장히 예. 셀러브리티에요 유명 인사, 우리 셀럽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요리고에 나타났다, 요리고 요리고 고리에 떴다. 그러니까 막 예. 우리 연예인 나타나면 둘러싸듯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딱 사케오한테 사케오 씨 오늘 어, 혹시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좀 같이 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좀쉴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케오도 세리장이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다른 러블레터에서 어, 세무서장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예. 뭐 완전히 문화적인 시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딱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예. 뒷돈을 많이 챙겨서, 하여튼간, 자기 배만 불리는, 약간 악덕, 어, 세무서장, 요 정도 컨셉인 것 같아요. 예, 성경을 봤을 때는. 근데 하여튼간, 사케오도, 음, 이 신의 아들의 예수님이 이제 떴다고 하니까, 자기 동네에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막, 키가 작으니까, 어떤, 어떻게 생겼는지, 막 구경하려고, 예, 그리고 자기를 딱 찍어가지고,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아막 이렇게 여러분 막그런막 익스큐즈를 막 예, 변명을 막 늘어났겠죠 아 집이 지저분해 가지고 아 저희 집에 지금 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뭐 여러가지 예 함께 주쇼에 나오는 그런 집에 못들어오게 하려는 우리들의 변명 있잖아요 예 함께 주셔 보니까 진짜 뭐 함께 집쇼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함께 주셔 보셨나요 혹시 이경규 씨하고 강호동 씨가 동네에 막 방문해가지고, 예, 연예인들 데리고 갑자기 벨 누르고, 예, 한번 봐보세요. 되게, 되게 좀 신선한 리얼리티 쇼입니다. 예. 근데 거기 보면 딱 나뉘어요. 정말, 아,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이경규 씨가 강호동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좀 추억을 남기고, 연예인이, 유명한, 유명 연예인이 우리 집에 와서, 가족사진도 찍고 같이 수다도, 수다도 떨고, 밥도 먹고 했으면 좋겠다고, 고대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예. 소수죠 솔직히 예. 집을 오픈한다는게 가족을 오픈한다는게 아주 쉬운건 아니잖아요 소수로 보입니다 제가 볼때는 근데 대부분의 다수는 이제 아예 그냥 쌩까는 다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가운 하지만 집에 들여놓지는 않는 예.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예. 저도 들여놓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가지 이유에서 예. 아, 근데 하여튼간 이 사키오는 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좀. 예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죠. 이 때, 때가 무르익었다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하이타임이라고 해요. It is high time. It is high time. 하이타임이라는 예, 게 약간 이디엄, 수거죠. 예, 그래서 때가 이제 무르익은 거죠. 예, 그래서, 음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외우게 될이 예수님이 결론지였던 이 멋진 표현으로 추측하건데, 음 예수님께서, 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당신이 이렇게 돈은 많지만, 어 사람들 속여가면서, 어그 돈을 많이 악착같이 모았지만 정말 행복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다시 예. 정말 그렇게 계속 살아도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예. 어끼오가 아마 고개를 떨궜을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약간 이거는 상상입니다. 상상. 예. 어 다르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신의 아들인 거를 자신있게 얘기를 어느 시점부터 하고 다녀주셨기 때문에, 뭐,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음, 사케오씨, 내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인데,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당신같이 신의 사랑이, 그러니까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영원한 신의 사랑밖에 없는데, 어, 그걸 잘 몰라서, 그냥, 이 세상 유한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필요한 중요한 도구죠. 돈이 모든 거를 어, 영원히 책임져 줄 것처럼 그것만 그냥 집착하는 당신 같은 사람을에게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신의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거를 뭐 제가 이게 저처럼 이렇게 길게 말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딱몇 마디로 핵심을 찌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웃음> 예.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하네요. 예.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감 잡으셨죠? 예. 그래서, 이 당신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다. Priceless 하다.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Priceless. 이슬 Priceless 한 어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내가 주고 싶어서 여기 온 거다. 이 어리고 이 동네에 온 거다. 당신을 만난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껴오는 되게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예. 어, 그니까 자기는 사람들 정말, 아, 뒤에 나오는 또그 사껴오의 고백을 보면 누가 복음 19장에, 예, 물론 예수님이 그 얘기 하기 전에, 예, 사껴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렇게 움켜주었던 돈을, 돈에 대한 거를 풀어버리잖아요. 예. 어, 그게 이제 뭔가 그렇게 남들 석여에 가면서까지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됐던 게, 자기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지 못할 거라고 결론을 지은 거죠. 예. 그래서, 어, 자기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그냥 나는 나만 잘 살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은 4 배로 갚겠다고 약속을 하죠, 선언을 하죠. 예. 어, 그 실행했을 것 같고요. 음, 어, 이런 결정이 굉장히 계산적인 것, 이게 뭐 계산, 이렇게. 이런 사랑의 결정이 제가 볼때 계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오버스럽죠? 예,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정말 사랑할 때 우리 인간과 신의 사랑이 레벨이 틀리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고 드릴 텐데 그렇지만 인간의 사랑도 약간 이런 오버스러운 면이 있어요. 진짜 뭐 항상 내리사랑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저희 그냥 부모님만 해도 저한테 제가 완전 노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를 자꾸 챙겨주려고 해요. 뭐 과일 사놨으니까 갖고 가라 막 이러시고 그러는데 과일 살때뭐 그거를 특히 어머니가 이제 뭐를 못 해주시니까 늘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데 더 싸주려고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잖아요. 어느 어머니가 안 그러시겠어요. 뭐 아버지가 안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잖아요. 아 나는 두 개, 너는 한개뭐 이렇게 <웃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리고 남녀관의 사랑도 여러분 사랑의 어떤 love is blind, 예, 눈이 멀었을 때 콩커풀이 벗겨지기 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던 뜻, before the spark is gone, 예, before the spark is gone, 그런 스파크가 그런 짜릿한 연애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 예. 데이트 시간 계산 안 하잖아요. 여러분 밤새 떠들기도 하고 또 상대를 위해서 내가 여력이 된다면 빚을 내서라도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어 하는 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한시간 이상은 만날 수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만원이 상을 쓸수 없어. 이런 사람이 어, 거의 없. 그런 사람 저는 못본것 같은데 그게 사랑인가요? 그건 뭐 계약 아닌가요? 예. 어쨌든 사랑이 오바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음, 어, 여러분도 혹시 어, Do you feel lost? And do you happen to feel lost? 혹시 여러분도 lost 뭔가 방향을 잃었다고 느껴진다면 He feels sorry for you too. He feels sorry for you too. He felt sorry for 사게요 예, 사케오 영어 발음 너무 어려워. 제게어스, 뭐, 제게어스,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예. 그니까, 그 신의 아들이, 어, 많은 돈을 가진 것 같았지만, 뭔가 완벽, 완전하지 않았던 그 사케오를 불쌍히 여겨서, 어, 만났던 것처럼, 어, 혹시 여러분,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뭔가 잃어버렸다고,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어, 그 영원한 방향을 잡아주시고 예, 그거는 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예, 너무나 행복한 해피엔딩 예.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가 아니고 행복히, 행복하게 영원히 우리가 신과 함께 어, 살수 있는 그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예. 그것이 어, 신의 아들이 he, That's why he came 오신 이유라고 오늘 외울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외울 거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영원한 사랑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할 수 밖에 없어요. 예. 유튜브도 보니까 조회수 엄청 많은 것들이 다막 되게 자극적인 것들이더라고요. 예. 먹방 아시잖아요. 제가 뭐그막 부시, 어마무시하게 먹던데요. 예. 근데 막 조회수가 보니까, 100만, 몇십만, 뭐.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예. 막 좋은 차, 좋은 뭐, 브랜드, 무슨, 고가 브랜드, 무슨 이런 것들. 또, 어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극적인 것들. 예. 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예. 12시가 가까우니까 또 제가 스물스물 약간 예. out of energy, 기운이 좀 떨어지네요. 예. 자, 남자 목소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열번 해야죠. 하면서 한번 영원한 그 신의 사랑,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면서 외웁시다. He came to look for and to save people who are los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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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came to look for and to save people who are lost. 여자로 들어가기 전에, 이 save people를 또 restore, 이렇게 번역한, restore the lost. Restore라는 거는 r e s t 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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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게 제일 짧네요. 이렇게 The Message라는 그, 아마 the Message, 유진 피터슨이라는 어떤 신학자, 목사님이기도 하고 어떤 Theologian 신학자가 이거를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일가 상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도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 그냥 따라만 해보세요. He came to restore the lost. 다시 한번. He came to restore the lost. One more time. He came to restore The lost. 이게 더 짧네요. 예. 긴게 힘든 분은 restore, 회복하다는 단어도 외우면서 요거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 잃어버린 사랑 찾기라는 제목으로 세개오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화이팅 합시다.